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했어? 남자친구랑 겨울 바다 보러 갔어. 남자 친구랑 겨울 바다 보러 갔어. 남자 친구랑 겨울 바다 보러 갔어. 와. 부럽다. 나는 집에서 TV만 봤는데. 와. 부럽다. 나는 집에서 TV만 봤는데, 와, 부럽다. 나는 집에서 TV만 봤는데, 보러 가다, 보러 가다, 보러 가다,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에서 에서 에서 만. 만만만